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사울, 우리 회심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울은 단순히 이제 개인이 신비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일꾼이 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로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토로 어,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그 쓰임받을 그런 존재로서 지금 사울이 소개되고 그가, 어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렇게 주님을, 부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대교에 있었고, 아주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헬라, 아 그주위도잘 알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그, 땅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드러낼, 그리토 중심의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드러낼 인물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뭐다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할 때 다메섹에서 부르신 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영원 전부터 자기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한 개인의 그 부르심의 표본을 보여주기 위한 일은 결코 아니고요. 구속사 안에서 사울은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사역을 맡은 존재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가 나중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자의 모범이 될 것이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그가 이전에 쫓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인도로 쫓아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런 존재로서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진짜 빛 가운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 받아서 살아가는 <웃음> 교회에 속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인물로서는 아주 모범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외적인 그런 경험은 다 다르지만 <웃음> 아, 그런 내적인 변화와 또 삶의 그 행복은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 모범으로 삼을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렇게 획시기적인 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에, 주님을 뵙고 나서 사람이 이제 변화를 음.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예,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을 진짜 위한다고 평생 살았었는데, 그, 그 나이 30대 뭐 중반, 초반까지 살았었는데, 그, 어느 정도 그 나이면 뭐 사상이 다서 있고, 인생관이 다서 있고, 신앙관이 서 있을 그런 존재였고, 또 그가 뭐 공예회 회원이었다면 아마, 뭐, 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도 에 아주 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위하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배웠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그,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26장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시체는, 그, 뭐, 그 주님이, 주님이 그,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맞으셨을 때, 그, 채찍 그 맞으셨을 때, 그런, 그, 채찍에 달려있는 그런, 못, 못이나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말발, 말을, 그, 저, 말, 보통, 말잘 달리게 하라고, 구두 뒤끝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으로 이제 말을 자극해가지고, 더그 아픈 것을 피해서 더잘 달리도록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뒷발질을 해서 차는 그런 꼴이 됐으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아무튼 그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이전에 그 지금으로 로마 캐토릭이뭐 기도문 써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참 주님 앞에 그...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그 세리의 기도처럼, 그런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밥, 밥 먹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은, 사울은 시정 잡배 회심과 다르고요. 또, 야비한 그런 인생들의 회심과 달라요. <웃음> 김홍전 목사님, 그, 저, 사도행전 강의 다 읽으셨죠? 요번 분량은 꽤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분, 그, 저 사울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은 그 일반, 대충 살다가, 그, 하나님께 개종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제 그 유대교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그냥 시정잡배와 같지 않고 야비한 인생하고 야비한 인생의 회심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구약을 사실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토에 대해서 소문으로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 그가 아그 비박했고 괴롭힘을 주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괴롭혔다는 생각에 진짜 탄식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정도의 그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우리가 그 사실 구약을 다 알고 회개하는 것하고 구약을 모르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느 날 예수를 내가 믿게 되지만 구약의 내 사실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큰 일을 더 확인해가는. 그, 그런 사람들은 당장에 예수는 그리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깊이도 모르고 넓이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는데 그 당장 유대교를 굴복시키는 그런 예수는 그리또다.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과정이 필요해요. 일반, 일반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그, 회심의 결과는, 이게 탄식의 깊이도, 사실은 우리가 잘 헤아려 봐야 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대적해고,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했는데, 참 이스라엘을 그, 박해하고 다닌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사실 구약을 성신께서 이제 알게 하시면 구약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 그냥 기도 이전에 이제 기도문 써서 기도해든 하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웃음> 그, 그러면, 그 성신께서 깨우쳐 주면, 저가 회개한다고 할 때, 주님의 궁유를 바랄 수 밖에 없어요. 언약적인 인자. 그, 이스라엘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끌어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럼에도 저들이 우상숭배하고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들의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교교조적인 교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잘안 풀려가지고 저 풀어보려고 나가서 회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는 그렇게 주님께 탄식을 하고 주님의 궁휼을 바라고 그 금식하면서 어 주님의 용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런 모습이 되니까 주님이 이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그 이제 그, 그가 갈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고, 주님을 만났고, 진짜 탄식을 했고, 근데 거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주님의 사람들과 연계를 한 거죠. 교회와 연결되게 주님의 사람으로 미리 세움심을 입어서 주님과 교통을 했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저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다 드리고 가겠다 그것이 뭐, 뭐 아, 어, 아골골짜기라도 가는 거죠 <웃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웃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제가. 한 행실 그 동안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고 또이 담에 세계 오게 된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주님이 그 알려주시잖아요. 그 이방인을 위해서 내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그말딱 듣고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어, 이전에 뭐 주님이 가르치신 원수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알고, 주님이 또뭐그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신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뭐그 뒤를, 뒤가 뭐, 뭐, 걱정이 되고, 뭐, 그러지 않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어, 주님의 일하심의 정보가 최고라는 걸 알고, 뭐 여러 현실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내리신 정보가 최고다 하는 걸 알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뭐 이제 그 안수해서 성신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가 내려지니까. 사월은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교회 다닐 때한 6개월? 1년 정도 그 학습교인 또 세례교, 문답 그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다 구약의 내용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성신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제 세례를 그러니까 성신께서 그 내적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알고 외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한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해서 나오는 자들을 그렇게 세례를 주어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을 주님 안에서 보고 저에게 세례를 준 거죠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죽게 받은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전체로 자신을,에게 그, 그 주님을 주신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보인 것입니다. 음. 그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인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두려워 갔고요.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내 형제들 가까이 그런 주안의 형제들을 죽인 존재인데 원수 같은 존재인데 참 쉽게 얘기하면 내 가족을 죽인 그런 원수 같은 존재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워져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냥 어거지를 주님이 시키니까 한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원수 사랑의 사랑을 알고 그그 힘입은 자로서 주님을 전체로 받은 자로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높이 되셔서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그 펼쳐 가시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그 교회원으로서 또 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음. 사울이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회원 공회원 정도 되고 유대 유대 지도급 인사였다고 생각을 하면 옛날에 그 에티오피아 이전에 네, 네시의 그 네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도무지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 사울 사울이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어떤 인물인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하지는 못하는데 틀림없이 뭐뭐이 세상에서 유명자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그 주님이 쓰시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 그걸 하나 보고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 본인이 뭐 하나님과 직접 만났고 교통했으면 다 되고 이제 하나님과 통화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 써 나가신 경륜을 이제 성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웃음> 뭐 세례 받는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뭐 이제 뭐눈에 비닐이 벗겨진 것 같고 뭐 신비한 일들이 보여지지만 사실 누가가 써 관심이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환상 어떤 환상 그 자체의 뭐그 내용이라든가 눈에 뭐 비닐이 벗겨지는 그런 환상 신비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큰큰그 큰, 큰그 흐름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사, 람이 변화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예. 그니까, 사월이 이제 내적인 그런 변화를 겪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원을 통해서, 그러고 이제, 그, 사명도 받는 거죠. 안수도 받았으니까. 안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공연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 변화 사울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신이 충만해져서 세례를 받아 교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색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그의 하는 일에 놀라 어떻게 적대자의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품고 말했는데 그는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증명을 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간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 하는 것도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 그 일을 기꺼이 했고, 그리고, 보,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런 사상, 그리토의 사상, 메시아관이라든가,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이제, 나타내는 일을 한거죠 예수가 그리토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 이제 쭉 예고된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 아까도 처음에 얘기 드렸는데 아브라함 언약 때또 모세 언약에도 나오고요 다윗 언약에도 나오고 그새 언약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더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로 올라가 보면 그는 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연결되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좀 있다 보겠지만 그리스도 구야 시부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그리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에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기름 부음 받는 기름, 선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그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실 그분이, 오신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의 그 나라의 회복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웃음> 사무엘하 7장에 약속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증거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의 신학과 신앙에 완전히 배치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의 개념은 어떤 계급에 속한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힘의 아들들로서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내 장자라 혹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언약적 표현들이 그저 피조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게 된 존재로만 그 이해하는 신학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웃음> <웃음> 주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정죄를 받게 된 배경도 다 이런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개념을 자기들 땅의 수준에서 땅의 안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격인 것을 모르고 <웃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계속 그 얘기하시는데요 또 14장 10절로 1절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17장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봐두고, 21, 21절, 23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런데 그,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성신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이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그걸 알겠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 이게 그러니까 성신을 보내 주 갖고 그걸 알게 한 그날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시고 또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중보자인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적인 기도할 때그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내 안에 있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래 나중에 사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 내가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 살았다 이제는 이제는 저일 <웃음>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 사람으로 살아간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웃음> 그러니까 에, <웃음> 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진짜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깨우쳐서 알게 한 것입니다. 유대 신학으로는 도무지 알수 없는. <웃음> 주님께서는 그 공생의 동안에 그 자신의 아들됨의 인식을 제자들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구분해서 말씀하셨고, 또 구속사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시면서 제자들의 아들됨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그러한 사상적 흐름에 대해 주님의 만남과 형제들과의 교통 가운데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 확신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다 관계된 건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 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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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속사 안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고요. 그 아들을, 그, 사실, 그, 음, 아까 다윗 언약을 얘기했는데, 사무에라 7장에 나오는 그, 그일의 실체로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그, 파송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저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파송, 70인 제자도 파송하시고, 12제자도 파송을 하시는데, 파송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웃음>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가르친 것 연장선상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와 주님과의 상관관계 그또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를 다 보여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다 이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한 것도 교회와 연결된 것도 하나 주님의 사람들과 연결된 것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사역을 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고또어 사울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그게 그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빌립보서는 그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뭐한30 면 가까이 된 지난 후인데요6 2년도에서 뭐 3년도 그 사이에 이제 로마옥 중에서 쓴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이제 바울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이시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했고 그가 모, 교회를 세우셔서 일에 가시는 것들을 다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도 어 그렇게 그런 질서 속에서 있으면 <웃음> 평강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간단하게 뭐그 생각할 내용은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고, 신약의 그 주님의 경륜을다 나타내는 말이고, 그 속에서 지금 사월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웃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는 성신이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 그 사람, 베드로의, 그, 베드로 위에다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로마 캐토릭은 생각해갖고, 베드로, 를 지금 어 일대 교황으로 해서 베드로 성당 그것도 저기 로마케토릭이 제일 바티칸이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베드로 시체를 거기다 제 가운데다 모아놓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그 계보로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걸로 어 이제 교회와 관계가 되지는. 것그 그분이 높이되셔서 성신으로 아버, 아버지께 받은 성신으로 그 교회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고. 그그 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종보 자로서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우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해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그 만물 회복까지 나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그 그 베드로가 했던 것 지금 사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울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가 아닌 창조주로서 구속주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가신 그분이야말로 어,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줄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는 지금 이제 그 그런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교회 속에서 그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주께서 세우신 최소한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다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거아니에 다나주구나 주의 것이고 그리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로 그리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도로 안에서 다 받고 또그 사랑을 다 받은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그그리도를다 받고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사도가 그 완성해 놓은 뭐 사도가 편지를 쓰고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써서 완성해놓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신을 통해서 그것 교회 속에 속하고 교회에서 확인하고 교회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 이전에 다 살인자고 폭행자고 간음자였던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오직 그리 스도 밖에는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다. 그분이 지금 과거에만 계신 게 아니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고, 예?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그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그러니까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그분이시고 그분을 성신으로 알게 됐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실 그런 분이시고 생명과 기쁨을 줄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런 분이시죠. 되는 거 <웃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평안을 덕, 덕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샬롬샬롬 샬롬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죠 유대인들이 늘 샬롬샬롬 샬롬 했어요 그리도를 빼놓은 샬롬을 한 거죠 근데 그 그리토를 진짜 알고, 샬롬 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진짜. 그 주님의 안에서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고, 이웃과 관계가 다 끊어졌던 그런 존재. 근데 이제는 그 어떤 원수라도 하나 될수 있고, 이제 그,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토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일서 속에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님께서 내신 질서를 따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것이, 유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인간적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을 갖는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줘가지고 죽 이제는 자원에서 죽게 하시는데 이게 다시 죽음에 매이는 일, 예?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뭐 건강을 유지하려고 이거 진짜 옛사람이거든요. 이걸,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삶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그, 그, 그 와서 선교했잖아요. 카나다나 뭐, 호주나 뭐, 유럽이나 뭐그 엘리트들이 와서, 한국에 오면 풍토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오늘날 그리토인들이 그런, 그런 지옥으로 가서 선교해요. 말도 안 되는 사회에 가서 온, 전체, 민, 전, 민족이 다 그냥 거짓말쟁이고 도둑, 도둑질하고 살인자들. 이런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그렇게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려움 없죠. 그, 들어놓아가지고 무슨 뭐, 뭐, 저기, 주님을 그리스도시어 사랑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 하는 걸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밖에 안되겠습니까? 예? 그냥 코앞에 내행복 유지하는 것 정도로만 복, 그 복음의 능력이 그밖에 안되겠습니까? 내가 못 가면 내가 못 가는 대신 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지하고 해야지. 주님께서는 아들로 셔 이때 이상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자를 잡은 자를 없애하시고, 그것에 메어서 무서워 종로로 찾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것도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완전히 저주와 저, 하나님의 그, 그, 저주 가운데 있는데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있어요 창조주이지. 그건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 우리는 상대적인 의의 갖고도 그 상대적인 불의를못 봐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죽을 지경인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사 예.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땅에 낮아지신 것. 히브리서 1장. 그 1절로 3절하고 2장 10절로 18절을 참조 하세요 주님이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성신님의 인도하에잘 헤아려서 주님이 도구로 쓰시고자 하실 때 자신을 잘 들여가야 됩니다. 부피한 육신과 그런 말미없는 생활에 매여서 교회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못한다면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좀더 다시 생각해 봐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건지 더 나아가 자신의 아당 때문에 주님의 찾아오심을 애써서 용납하고 잊지 못한지 살펴볼.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나 해봐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복음을 누렸나.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나. 그걸 그걸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죽는 사람들에게 대신 내 생명을 주려고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늘, 바울도 뭐 내가 전파 한 보고면 내가 버림이 될까 생각해 본다고 그랬는데, 우린 건방지게 뭐,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과 통했다고 하고 교회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런,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죄 여전히 짓고. 옛 사람에서 벗어났다고 죽었다고 하고 옛 사람 여전히 추구고 그건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야? 세례는 이미 죽은 거 아니? 에요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울을 부르신 결과 마지막 결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웃음> 사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순종과 성신님의 인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편구원의 성 성취와 그 완성을 위해서 일할 자로 세운심을 받기 위한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는 주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그 안에서의 그 만남에서 먼저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일인 기도를 했고. 주께서 예비하신 교회원인 아나, 아나니아와의 만남 속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혼자 뭐돈 받았다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경험한 그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됨을 증거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대자로서 주님을 비박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이제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무서움 없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자기가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을 아는 사람 태도가 돼. 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